지난주에는 비오는 날이면 나타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귀신, 독각귀를 알려드렸죠. 그때 독각귀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각귀는 호색한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건 이름만 같은 중국 독각귀 얘기고 우리나라 독각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중국 독각귀 같은 짓을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그 귀신, 절구 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내용이 내용인 만큼 성적인 묘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절구 대 귀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절구 대 귀신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개서야담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횡성의 읍내에 살고 있는 한 기혼 여성인데요.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름 모를 남자가 찾아와 그를 겁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이랑 잘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이 여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있을 때그 남자가 찾아오더라도 남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그는 당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을 써서 막아보려고도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남자를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름 모를 남자가 찾아와 목쓸 짓을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 사람은 매일 밤 찾아오는 이 남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으니 그저 당할 수밖에요. 한편 매일 여성을 찾아오는 이 남자는 사람들과 마주치더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있어도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유난히 오촌 당숙 아저씨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는 당숙 아저씨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내일 밤에도 그 남자가 오면 바늘에 무명실을 꿰어 남자의 옷깃에 몰래 찔러두라고 조언했죠. 그 남자는 다음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가 잠든 방에 들어왔고 여성은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그의 옷깃에 무명실을 꿰어둔 바늘을 찔러두었습니다. 남자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려던 그때 당숙 아저씨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남자는 평상시에도 아저씨를 피했으니 당연히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갔죠 하지만 옷깃에 찔러든 바늘 덕에 남자가 도망간 길을 따라 실이 이어져 있었고 그 실을 따라 앞쪽 숲에 있는 우거진 그늘 아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그늘진 땅 속에 박혀있는 상태였고요 실이 박힌 곳의 땅을 두 마디쯤 파보니 썩어 문드러진 절구공이의 끄트머리가 보였습니다. 그 절구공이의 아래쪽에는 아까 여성이 찔러둔 실이 묶여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탄환만한 보라색 구슬이 광채를 내뿜으며 달려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구슬을 떼어 손에 넣은 뒤그 자리를 떠났고 신기하게도 이 일이 있은 이후로 그 남성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촌당숙의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당숙이 가진 구슬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이를 돌려주면 부와 명예, 뭐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연히 당숙은 그 말을 듣고도 구슬을 주지 않았지만요. 그날부터 남자는 매일 밤 찾아와 구슬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나흘 정도가 지난 날밤 남자는 여느 때처럼 그의 집에 찾아와서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남자의 손에는 또 다른 구슬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는 오촌당숙이 가진 그 구슬은 자기에게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당숙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이 구슬은 당숙에게 상당히 유용하니 그 구슬과 자신이 가져온 구슬을 바꾸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구슬을 되찾기는커녕 당숙에게 그 구슬마저 또 뺏기거든요. 그러고는 구슬을 다시 뺏을 생각도 않고 통곡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숙한 귀신은 또 처음이죠. 그런데 사실 졸지에 구슬을 두 개나 가지게 된이 사람도 이게 뭔가 특별하다는 것만 알지 이게 무슨 물건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몰랐어요. 남들에게 신기한 구슬이라면서 자랑하고 다녔다고는 하는데 뭔지 알아야 써먹으니 자랑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정말 허무하게 구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는 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 뒤에 깨어보니 구슬 두 개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당숙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 귀물이 몰래 가지고 간것 같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절구대 귀신은 절구대, 즉 절구공이 귀신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남자에게 묶어두었던 실이 썩은 절구공이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오래된 절구공이에 혼이 깃들어서 귀신이 된것 같아요. 이 귀신은 숲의 그늘진 곳을 근거지로 삼고 볼일을 보러 나갈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볼일을 마친 뒤에는 본모습인 절구공이로 돌아가 근거지인 땅 속으로 들어가고요. 근거지에서는 본모습으로 외출할 때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은 저번에 다뤘던 동자삼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이 인간으로 변해하는 일은 동자삼과는 정반대죠. 동자삼이 인간을 돕기 위해 변신한다면 절구대 귀신은 인간을 해코지하기 위해 사람으로 변신하니까요. 그 해코지라는 건 여성을 겁탈하는 일인데 여성이 기혼자이든 미혼이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구대 귀신은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상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죠. 그래서 절구대 귀신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간과 마주치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촌당숙 아저씨처럼 특정한 인물은 두려워하며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비범하거나 기가 센 사람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절구 대 귀신은 구슬을 최소 2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중 탄압만한 보라색 구슬은 상위 부분에 달아둔 실의 정반대 부분에 달려 있었다는 점. 그 구슬을 뺏긴 이후로 다시는 여성을 범하러 오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구슬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절구대 귀신은 꽤나 모자란 친구 같아 보여요. 동자 삼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인간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서 일부러 인간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면 절구대 귀신은 자신의 근거지를 숨겨야 하는데도 자신의 위치를 들킨 거니까요. 게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구슬을 인간에게 빼앗기고 그 구슬을 되찾기 위해 가져온 다른 구슬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구슬을 다 뺏기고도 구슬을 다시 되찾아올 생각은 하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되돌아갔고요. 원래 귀신은 인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알수 없는 힘으로 괴롭히는 역할이죠. 절구대 귀신처럼 인간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는 귀신보다는 도깨비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존재를 계속 절구대 귀신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요. 절구대 귀신은 귀신보다는 도깨비에 가깝습니다. 모자라서 인간에게 당하는 모습이 귀신보다는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데다 절구대 귀신이 가진 성질도 도깨비의 성질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도깨비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정확히 어떤 존재다 하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도 도깨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은 있는데 색을 탐하는 호색성,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부신성, 인간과 대립하는 성질,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성질이 그것입니다. 이 특성들은 모두 절구 대 귀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매일 밤 기혼 여성을 억지로 범할 정도로 색을 탐했고 자신의 구슬을 가진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줄수 있다고 말했으며 자신을 퇴치하려는 인간과 대립하고 절구공이가 본 모습인데도 사람들을 홀려 인간 남성으로 보이게 만들었으니까요. 원래 절구공이처럼 나무로 된 기구들은 도깨비와 자주 엮이곤 했습니다. 목기구가 오래되었거나 여성이 깔고 앉아 월경혈이 묻게 되면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도 있고요. 밤새 도깨비에게 홀렸는데 아침이 되어보니 그 자리에 부직갱이, 빗자루 혹은 절구공이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목기구, 즉절구공이가 본체인 절구대 귀신을 연상하게 하죠.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이 친구를 절구대 귀신이 아니라 절구대 도깨비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구대 귀신에게서 벗어나려면 바늘과 실, 그리고 절구대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구대 귀신에게 실을 꿰어둔 바늘을 꽂고, 절구대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를 놀라게 해 근거지로 도망가게 한 다음 실을 이용해서 그 근거지를 찾아내면 되죠. 그런 다음에는 그곳에 있는 나무 물건을 찾아내 그 물건을 파괴하거나 그 물건에 달린 구슬을 떼어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야기 속에서 나온 퇴치법은 아니지만요. 절구대 귀신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아마도 쉽게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의 약점이 왼쪽 다리라는 속설이 꽤 많거든요. 도깨비의 한쪽 다리는 나무로 된 진짜 다리고 다른 한쪽은 가짜 다리라서 진짜인 왼쪽 다리를 걸면 쉽게 넘어지면서 변신이 풀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서야담속 이야기에서 혹시나 절구대 귀신을 놓쳤더라도 다음날에 다시 찾아온 절구대 귀신을 급습해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면 쉽게 퇴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구대 귀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절구대 귀신을 창작물 소재로 쓴다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실에서의 성범죄가 쉽게 연상되는 귀신이다 보니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재가 생각나지 않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